안녕하십니까 도난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혜과 김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아무래도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이것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뭐 증명을 한다든지 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그 델타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를 보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의견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볍게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까지 변이 바이러스를 대하는 자세와는 좀더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과거에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는 10주년으로 대주기가 바뀌고 5주년으로 소주기가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었 그만큼 바이러스 변이가 횟수나 이 기간이 훨씬 길고 횟수도 훨씬 짧았다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지금은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나서 1년 반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몇 종류가 벌써 변이가 되었고 듣기로는 이미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은 변종이 있는데 변이를 거듭 거치면서 이제 생존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없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수많은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 중에 우리한테 보인 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처를 할때 처음에는 마스크를 썼고요 손을 씻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손을 씻어서 바이러스가 안 되도록 하는 쪽으로 신경 썼고 마스크를 쓰는 것은 설사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코와 입으로 주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개념은 어 실제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 하면 어 백신은 어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아군이 이 적군인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도록 그 체력을 길러서 군사력을 기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바깥에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이지 않자는 것이고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바깥에서 유입 경로를 차단하자는 것이고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혹시라도 유입이 됐다면 안에서라도 막자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를 어떤 적근으로 보고 이것을 대하지 않거나 외부에서 미리 차단하거나 내부에서 들어오면 은 안에서 차단하는 어쨌든 방어를 하는 개념으로 서양의학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백신에 대한 원재료를 화학물질에서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들 또 플라스틱 주사기를 좀더 더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점점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환경이 오염되더라도 인간의 어떤 그 질병을 막자는 차원에서 점점점 발전은 되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까 이런 부분에서만 계속 발전이 되어 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요즘 변이가 심해진 델타 바이러스를 어떻게라는 하우에 대한 개념이라면 이게 왜 생겼을까 라는 와 h 에 대한 개념으로 좀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고 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빨리 생겼을까 하우가 아닌 왜 라는 질문을 던져 봤을 었때좀더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었 물론 어, 어떤 나라의 실험실에서 어,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생화학 무기로 퍼뜨리려고 하다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약에 생겼다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어, 이런 바이러스는 어,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뭐 숙주라는, 호스트라는 것에 머물다가 인간한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돼지가 될 수도 있고, 박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 동물의 숙주를 통해서 어, 바이러스가 옮겨다닐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도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런 유해균도 있지만 유익균도 있겠죠. 그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어떨 때는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은 기능으로 쓸수 있는 균도 있듯이 바이러스가 동물을 숙주로 만행한다면 동물의 기생을 하면서 코와 입으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그쪽에서 생존을 하려고 하면 그 호스트가 계속 똑같은 몸 상태를 유지한다면 를 굳이 변이 바이러스가 될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스트가 계속 몸이 안 좋아진다 아니면 몸이 약해진다 하면 은 어, 호스트가 만약에 몸 상태가 달라졌다 하면 이 바이러스가 결국 자기도 조금 바뀌어져야지 폐로 들어가든 입 안에 붙어있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왜 변이가 이런 10년 주기에서 몇달 주기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을까요 그 말은 우리 동물도 그만큼 많이 몸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고 우리 몸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돼지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인간이 키우는 동물이 있다 하면 동물은 사료를 먹고 인간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가축의 사료를 만약 아끼려고 한다면 은 이런 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이나 바다에 오염돼 있던 이런 물들이 정수가 되어서 찌꺼기 있던 물들을 먹는다든지 어, 우리가 사료를 만들 때 보존 기간을 넣기 위해서 방부제나 아니면 맛이나 향을 도둑기 위해서 착향제나 인공 감미료를 어, 사료에 많이 넣는다면 그것 또한 그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들 또한 림프에 오염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 림프를 오염을 만드는 것은 각종 인간들이 만든 화학 물질일 가능성이 많고 그것을 또 우리는 동물들을 소나 돼지 그리고 생선 등을 잡아먹게 되겠죠. 그러면 그 먹는 과정에서 어 대부분 동물의 피부나 껍질 아니면 내장 또는 호기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식재료로 많이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 많은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가 있을 거고 그 림프에 어 상당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 저번 영상에 치킨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 치킨이 림프 오염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어, 화학물질이 많을 수가 있다 특히 동물들 안에서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찌꺼기 화학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어, 동물을 숙주로 하던 바이러스도 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 하면 그만큼 바이러스가 생존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일부 변이를 시킨다든지 유전자적으로 좀 변이를 일으켜서 생존이나 적응을 좀더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해야지 변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개체 보존을 좀더 장기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좀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 말은 어, 지구가 오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어, 환경의 오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동물의 오염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오염의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이러스도 오염이 훨씬 많아지는 쪽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좀더 내성이 생기고 좀더 치사율이 좀더더강한 바이러스로 변종이 되지 않을까 결국 화학물질로 많이 절여져 있는 동물이나 인간의 몸에 살기 위해서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중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델타 바이러스를 막는 백신을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원을 낭비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백신을 많이 재생산하면서 을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더욱 더 바이러스의 변이를 더 빨리 생기게 하는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 행동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키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이런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백신을 맞아서 그냥 방어만 하겠다 이런 자원들은 결국은 창과 방패에서 그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를 빨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는 싸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지는 싸움에서 돈 낭비만 하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구의 경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환경오염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었때 어,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변이를 줄이고 치사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화학물질을 우리 몸에서 빼므로써 면역력도 올라가고 우리 몸에 있는 화학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동물의 화학물질 우리가 먹는 식물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서 식물, 에동물에 화학물질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조금은 멀지만 일회용 용품을 쓰지 않고 일회용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쓰고 그리고 장바구니를 비닐봉지나 이런 것보다 에코백을 하나 사서 일용을 줄이고 자본주의에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는 이런 소비조에 빠져서 계속 뭔가 쇼핑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쓰레기들을 버리는 행동들을 줄인다면 결국 우리가 소탈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고 재활용을 계속한다면 이런 바이러스는 발띠딜 곳을 잃게 되고 변이가 되지 않고 우리 몸은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백신도 마스크도 필요 없는 진정한 아름다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결국 이런 바이러스가 생기고 갑자기 폭우가 오고 추운 곳에 갑자기 더워지는 이런 이상기온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명한명이자기 건강 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소비하는 이런 패턴까지 바꿈으로써 결국 우리 건강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